가이드님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수중 동굴이에요 어 이게 이렇게 되네 와 멋있다 삽이 어딨어? 어어 어어? 샷건? 뭐야 샷건이다 오야왜 이렇게 멀쩡해? <목소리> 자꾸 왜 돌아다니고 그래 주변에서 응? 음? <목소리> 왜 자꾸 돌아다니, 고그 그래? 우리. 하서 들어오자마자. <목소리> 아, 이건 안 되겠다. 아, 너무 잔인 <목소리> <목소리> 내가. 먹어야지 <목소리>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 아 지금 결미가 안 잘렸어. 아 그래? 응. 지금 2D 샷건 나와? 나왔어. 먹었어. 닭다리 하나 줄게 닭다리. 잠깐만 잘안 잘리네. 너 사람 다리지? 아 닭다리 닭다리 여기 닭다리 던질게. 어. 어야 뒤에. 미친. 야 일어나야 돼 비소라. 어. 야 비소리 비소리 살려. <웃음> 갑자기 얌전해졌어 사람이. <웃음> 아 잠깐만 잠깐만. <웃음> 저걸 바로 또 캐네. 여기 여기 여기. <웃음> 아닭닭 다리. <웃음> 다리야? 어닭 다리. <웃음> 닭이 상당히 컸나 본데. 어 이거 칠면돼칠면돼 돼. 타조 아니야? <웃음> 아 타조 다리네. 이야. 응. 아. 그래. 어, 먹으면. 알았어. 우리 그러면 저기 이쪽으로 갈까? 저기... 어, 보... 가자. 어, 다리안 먹어? 아, 보라색... 그냥... 그냥 가네, 왜? 아, 아 먹을게. 출발하자, 저기 보라색 다음 지역으로. <웃음> 어, 먹고 가자. <웃음> 아, 아, 알았어. 먹으란 얘기지? 어... 암냠냠. 아유, 맛 암냠냠. 야너 나중에 엔딩 볼때나 DNA 변형돼 있어가지고 배드 엔딩 나오면 니가 책임져야 돼. <웃음> <웃음> 저 위에 있는 보라색 지점 우리 안 간데 맞아? 어 어. 저 보라색 지점과 저 동굴을 안 갔다고? 갔던 거 같지 않냐? 동굴은 갔을 텐데 보라색 지점은 탑 없어서 그냥 돌아왔을 걸. 아 저기가 거기일까? 어 근데 또 띠띠 거려 진짜 띠띠 띠띠. 음. 오, 오 가까이 갈수록 오 맵이 지금 격하게 반응하고 있어. 아 이거 우리 저번에 찾았던 게다. 그거 먹으면 삐삐 안 걸려? 어, 그렇네. 아 그래? 어 먹어야겠다 그럼. 오오 아니 그러면은 보라색이 근데 보라색 지점이 저기 우리가 왔던데 아니야? 저기는? 케빈이 저 방에서 오고 있잖아 맞아, 저기는 왔던데 그럼 뭐 어디로 가란 얘기야? 그러면 저기 초록색 지점 가볼까? 저기 동굴 오른쪽 밤 되기 전에 저 앞에 초록 지점까지만 딱 갑시다 오케이 음, 저기서 이제 점령할 거 있으면 딱 하고 먹을 거 있으면 딱 먹고 잘거 있으면 딱 자고 어디는 뭐 졸면서 오나? t 음, e 뭐야? 이거 어디야? e y 어? 거의 h 지점인데뭐 안보임? 여 e 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어어어 h e 이 아이 그러면은 카드키를 어디서 e y 야 되지? 야 근데 저기 보라색 느낌표 저기 아직 떠 있잖아 우리가 저기서 뭘안한 거야? 일단 오늘 밤은 좀 자야되지 않아? 나 지금 달이 한 8분의 1 남아있는데? 어 잘가? 왜? 작다 아이 대충 자자 왜그래 빡빡하게 연비 없을 때집 이렇게 대충 짓지 우리 이렇게 짓지도 못해 그리스 빨리 자자 오 많이 쳤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볼까? 그 저기 보라색 뜰 때까지? 그래? 이번 밤 달립니다, 여러분.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우리 여기도 왔었지? 아닌가? 골프공이다. 어, 야, 통조림 따개, 캔 따개. 야, 이길 잃은 와중에 아주 좋은 소식이. 나 저기 보라색 느낌표 떠있는거 먹으러 가봐도 돼? 아 오케이 다녀야 아, 나도 어, 어. 딴데 한번 찾아볼게 아오 어, 좋다 우리 밤 지나고 새벽 아낮된 건가 지금 어? 야내 앞에 부족 기지 컴온 <웃음> 거리를 잘 재야지 <웃음> 거리, 거리를 잘 재야지 얘들아 어 2D 왔어? 왔습니다 아, 확인 겸방지게 건방지게 겸방지게 겸방방지게 겸방지게 겸지게건방지게겸방지건방건방지게겸방방지방지게 겸방지게 겸방지게 겸방지게 겸방지게 저기가 내 무덤이 부터 확실하게 죽이고 아 뭐야? 아니 이 자식 아 2D, 2D 살려야 되는데 오케이 음, 나 어디까지인가? <웃음> 어나나잡서 나, 나나 <웃음> 그 건방비에서... 아파? 아파? 아픈 병원을 가? 이씨. 다 부숴버리기 음. 아. 살림 와장창 어머나 야 몸통이 밝은데서 보는거 처음인거 같은데? 어징그 아, 그럼 주변에 식인, 식인종들이 있을 수도 있어 어 있어 있어 보여 쟤네 막뭐 기도하고 있는데? 막와아아아 아, 아 이러면서? 싸울까? 투디아? 그럴까? 툭탄 토쳐? 나 설마 말아? 잠깐, 나 설마 여기가 카드키가 묻혀있는 곳인가? 왜 찾았어? 찾은거 같은데? 아 진짜로? 그럼 여기 싸우고 출발할게 <웃음> 오 샷건 와우! 오지마 <웃음> 와야얘 와, 뭐야 와우! 야얘 죽었어 한방에 오지말라고 오지마 샷건 미쳤다 먹어 뭐, 뭐. <웃음> <슬픈> 뭐, 이거 <웃음> 슬픈 음악, 이거. <웃음> 슬픈 음악. 슬픈음악 어. 2D의 회상 라디오 부수시죠 그랬다 그날은 화창한 날이었다 그리고 그날 우린 빠세! <웃음> 통조림 통조림 따개로 한번 먹어볼까? 어? 따개 있어요? 따개 아까 주웠잖아 우리 어 나만 못 쳤어? 아이씨. 근데 빗소리 있는 데로 우리가 가야 돼 지금? 어 여기 밑에 또 찾았어 비밀 기지. 아 근데 빗소라 너 있는 쪽에 초록색이 어, 뭐. 떠. 어 맞아 나 있는 데딱 떠. 아 거기구나 오케이. 아야 여기 기지 또 있는데 가는 길에 투디야. 어? 바로 가야 돼 우리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어 저거는 근데 잡고 가야 될것 같은데? <웃음> 도발 치긴종의 도발 한방에 <웃음> 어 일어나나? 오지마라 오지 오면 다, 일... 다 죽는다 너못 일어나지? 오지마라 죽는다 말... 오지마라 와봐라 뭐뭐뭐 뭐. 뭐, 뭐, 뭐. 아, 당황스럽지 당황스럽지 당황스럽지 와봐라 이런 와봐라 오지마라 이런거 처음보지 오지마라 오지마라 우와 오지마라 아, 오지 아퍼 아프, 아퍼 아프, 아프다고 도망가, 도망가면 봐주지 도망가면 봐줘 <웃음> 우리... 인간미 있어? 인간미 그정도 인간미 있어 우리 우리 아직 인간이야 그렇다 우리는 아직 인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사슴이다! <웃음> <웃음> 잡아라! <웃음> 그렇다 아직 인도적인 마음을 가진 사슴이었, 사람이었다. 인도였다 그녀. <웃음> 인도였다. 가시오, 제 팀장. 좋습니다, 두 팀장님. 어, 저도 팀장인가요? 두 팀장님은 아마 그 폭탄 제거반 쪽에 있었다죠? 제가 또 여러 소개팅에서 폭탄 제거반을 담당했었죠. <웃음> 저의 뭐 382가지 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하하. 뭐, 모든 폭탠들 다 제거할 수 있었죠 그렇군요 아! 아 여기다! 찾았다! 삽들고 파는.. 어? 파놨네? 응응 음, 까입시더 음. 까입시더 맞아, 두가자 <웃음> 아니 왜.. <웃음> 아니.. <웃음> 뭐야 아니, 아니 내가 열고 있잖아 <웃음> 아 뒤에서 날를 안으면 어떡해 아니 같이 열 필요 없는데 가, 같이, 같이 열자 우리 너손 따뜻하다 형.. 형좀 줘봐 눈알탱이 보이잖아 어 <웃음> 뭐야 어두 라디오가 지금 어디서 틀어지고 있는거야? 저 앞에 뭐 움직여? 애좀 애좀 애좀 스프링클러 발동한다 우와 스프링클러 켜지는거 대박이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어디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가 나오는거야? 여기 카드있다 야 이거 뭐야 야 음악좀 꺼봐 다 부숴 여기서 소리 나는데 그래? 나 음악소리 겁나 큰데? 3D 프린터 레이저 조준기 오늘 오후에 미스터 퍼프톤 씨가 그린 그림이 발견되었다. 그래. 정보 찾으면은 나한테 연락 좀 줘라고 되어 있는데. 이수랑 근데 카드 어디 있어? 이거 책상 위 있었는데. 아 관리 인력 카드. 오케이 확인. Mm -hmm. 노래 사라졌다. 야너 다음 노래 나와. 아이래 미친. 이거 뭔 거? 그냥 나가자. 거기 가서 문 열어보면 되겠다. 얼른 가. 어, 그러게. 어어 어. 어, 어. 어? 예, 야 드디어 뒤에. 이 자식들이 바로 잠깐 꺼내버려 뜨거운 샷을또 봐야겠구만 바로 잠깐 꺼내버려 이징계관 같은 놈들 <웃음> 왜 손질러 바로 그냥 둘컷 허허... 이 녀석 너는 샷건 타나려까오 날아가라 <웃음> 이게 아닌데 쉽지 어? 얘들아 그치? 이게 아닌데 쉽지? 가 임마 쏘라 뭐 얻은 거 있음? 소방도끼! 아니 뭐야 아까 오, 못 얻었는데 나 내려가야돼 저 복도끝에 창고방에가면 있어 아 같이 좀 가지러 가지좀 뭔가 참어 소방도끼라고 말인데 그냥 나가셔놓고도 아, 아 그래? 그래? 아 저기있다! 정면에 있었구나 어, 어. 도끼 중에 진짜 좋은 뭔가 무게감이 다른데? 어 어우 때리는 것도 달라 달라 벌써 위에서 나무 캐고 있네 소방도끼 어 야야야야 아이개 아이고야. 아 아이고. 오, 잘 잘려. 잘 잘려. 와. <웃음> 어, 잘 잘려. <웃음> 다 디소라이스. <뒤돌아 있을게. 웃음> 저기 저 위에 보이는 저 초록색 지점이지. 야, 드디어 연에. 들어가 보면 되는 거지. <웃음> 이거를 연다고 드디어? 대박. 오! <웃음> 뭐야? 식물이다. 뭔데? 딱히 뭐 외계인들이 있는 느낌은 아닌데. 아니 여기 피자국이 피자국 있다고? 오 씨, 뚫렸네 벽이. 아이, 야, 애 좀, 애 좀, 애 좀. 으흡. 으흡. 으흡. 으흡. 으흡. 다 데워버리네. 여기 왜 피? 오, 어, 어, 몸통이다 뭐 몸통이. 어형 여기 크로스보크로스보크로스보 어디? 와우 러스 네, 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 와우와우 오우와우 오우와우와우 어어 찔리네 어 되네 되기는 봐봐 잘하고 <웃음> 있어 다들 자 해체합시다 하나 둘셋셋 셋. 어. 화살이 어. 주어졌어요 어 나도 화살만 주어졌어요 어 화살 아, 어, 사람 죽은 게더 중요하지. 어, 화살 얘기할 때가 아닌데, <웃음> 야, 여기 좀 살발해 느낌. 뭔데? 뭔데?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야, 왜 이렇게 깊어? 뭔데? 야, 이거 엔딩이야. 설마, 어, 이게 진짜 스토리인가? 어어? 어,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야뭔 일이야? 근데 원래 연비 이런 징크스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맞아 엔딩 못보는 징크스 맞지 맞지 맞지 야 이거 너무 긴데 진짜 이거 그냥 엔딩 삐인데? 야 이렇게 길리가 있냐? 야저 앞에 길은 뭐고 여긴 뭐야 타밍할거 있어 뭐, 여기도 약간 뭐 있는데? 이게 뭐야 여는또 보잉? 보잉? 어? 뭐야? 어머. 어? 퍼프톤? 퍼프톤부부? 어어어..저..저..어어.. 어, 어, 막 변한다 애들이 어머 어머나 헉..잠깐만 이거 야 키카드, vip 키카드 얻었어 여기그거 있다 산탄총 결합하는거 오..오 어, 어, 산탄총 레일, 오, 슬로보트 놈. 이거봐, 나 레이저 달았어. 산탄총에? 어. 그 의미가 있는 거야? 가볼까? 가시죠. 아까 그 복도 끝에가 VIP 키 카드 꼽는 곳인 거 같은데. 여기 일단 나 산탄총 준비해서 갈래. 또 안에 노래 나오고 있네. 그렇지. 오픈도어. 우와, 뭐야? 좀 거대한 덩치가 있다 이거. 안 움직이냐? 야이 덩치가.. 어막 합쳐졌어 이거 뭐야 이걸. 에드워드 아. 퍼프톤 뭐야 얘어이다얘 어, 어, 어, 뭐야 야야야 야, 야, 변했네 와야 잠깐만 기다려봐 어나 다운 어? 다운이라고? 쟤 무슨 360도 회전 회오리 슛 날려 왜안 죽어? 약간 보스 같은 느낌인가 봐. 아, 그런 거야? 야, 일단 비스리부터 살릴게. 어. 얘 어디 갔는데? 야, 이거 퍼프톤 부분에 지금 딱 봐도 둘이야. 걷느리고. 와, 빠른 거 봐. 어어 나 다운. 엥? 살려올게. 죽어. 죽었나? 죽었다. 야, 퍼프톤 <웃음> 하나? 퍼프톤 하나 컷. 죽송라고됐다 죽었어. 이거 캐도 되나? 다죄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나 저기요! 야나 무서워! 아, 그렇네 거기 길인가 봐더 길이 없어 아 그래? 아그물속이 길인가 봐요 여기, 위에 길이 없는데? 아 그래? 그럼 나 논란 부분 편집해줘 아 기운이? 이거 아, 맞아? 여기 길 있다 길 있다 어길 있다 어머나. 이거 그러면 다음에 한번더 와야겠네 진짜 연비 보여줘야겠네 이거 이대로 끝내면 되지 아, <웃음> 아 오늘. 아 오늘 이대로 끝내버려? 아 <웃음> 어이거 이거 이거. 어, 야 이거 그냥 어, 나가는 건가? 그러니까. 어? 어? 어, 동굴이야 근데. 아 아니야 밖이야. <웃음> 뭐야? 근데 웃음 소리가 좀 다른데? 어 여기 완전 근데 뭔가 지형이 달라졌는데? 위 근처네 여기. 야 여기 집 근처다. 그건 물건 말해. 뭐냐고. <웃음> 어 뭐야? 누가 나.. 아이씨 뒤통수 뒷통상... <웃음> 올건 말해 너올 거냐고 아씨 <웃음> 이상하다 애들 목이 다 떨어지는.. <웃음> 떠진... <웃음> 아 잠깐만 어 팔이 떨어졌는데 <웃음> 방금? 봐봐 봐봐 들어와 들어와 올 거야? 말 거야? 시키드나? 더 있어? 애들아어 있니? 누구가 시키는 거? 응? 어이야 그러면은 다음 초록색 지점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처음에 잉크로 만들었던 데 있잖아 그래 어떡해. 그래 어어 뭐. 어. 거기도 입구가 하나 있었어 맞네 아 거기 3D 프린터가 있던데도? 어어 어. 오케이 그러면 다음번에 거기 가보자